안녕하세요 고치입니다 어, 이거 스트링을 묶을 때 이제 타투나 텐트에 스트링을 묶어두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저같은 경우는 텐트를 하겠습니다 손을 쭉걸린 다음에 엄지손가락에서 좀 크게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대충 한 50cm 정도 되게 남겨두세요 남게 되면은 요거를 선을 이렇게 감아줍니다 요 처음에 감아줄 때 중요한 부분이 한바퀴 감고 두바퀴째는 이렇게 X방향으로 가게 감으세요 이렇게 이걸 X방향으로 감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으시면은 이게 풀립니다, 나중에. 그러니까 X방향으로 첫 바퀴만 이렇게 감아두고 두 번째 바퀴부터는 상관없어요. 두 번째 바퀴부터는 쭉 감으세요. 그리고 여기 대충 한땀 정도 여기 이렇게 남았을 때 스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남은 선 있죠? 이걸 이렇게 담겨보세요. 그럼, 여기서 움직이는 선이 있을 겁니다. 저 같은 거는, 저 같은 경우에는, 요게 움직여요. 보시면, 당겼을 때, 이게 움직이죠. 그러면은, 요 선을 갖다가,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, 그 움직이는 선 가운데다 이렇게 끼세요. 이렇게 낀 다음에, 스트링을 그냥 잡아 당겨주세요. 이렇게 쭉.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은 이런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풀을 때는 요 끝에 있죠 요거를 잡아당겨 주시면 쭉 풀립니다 이런식으로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링을 뭐 따로 보관하실 분은 따로 보관하셔도 되는데 텐트나 타프를 칠 때마다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묶어 두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캠퍼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.